안녕하세요. 알로에입니다. 아, 요즘에 어닝이라든지, 어, 루프 박스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어, 자동차 검사에서 이걸 떼야 되는지, 아니면 붙이고 가도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일선에서, 일선 그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혼선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문이 내려왔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 되는지, 어떤 건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장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장부터는 심화학습으로 뭐 길이가 어디까지 되는지 뭐 아니면 은 어, 변경할 때 어떤 걸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은 아, 경미한 튜닝이 어디까지 되는지 이건 자동차 검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어닝, 어닝 가능합니다. 루프탑 텐트, 루프탑 텐트도 가능합니다. 루프박스, 루프박스도 가능합니다. 루프 캐리어, 루프 캐리어도 가능합니다. 롤바가 뭐냐면은 롤바가 이렇게 픽업형 화물차, 픽업 화물차의 경우 이렇게 적함 덮개를 롤바라고 하거든요. 이거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가로바, 가로바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로 된 바. 자전거 거치대는 잘 아시죠? 자전거 거치대가 가능하다는 거고 어닝바. 이게 이제 일자로 된 어닝바거든요. 이것도 어닝은 아니지만 이것도 가능하답니다. 루프백. 여기 나무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백 형태로 얻는 거, 이거 말하는 거고 어, 창문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고정형 창문과 벤의 경우에 여기 그 벽체에 용접된 격봉이 있으면은 이거 설치가 가능하대요. 전체 바닥 면적의 20% 이내까지 가능하다고 그러고, 창의 크기는 가로세로 500mm 이내가 되겠어요. 그리고 상부 환기창 및 환기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공구 박스. 이건 배터리 박스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가능하답니다. 그러면은 경미한 튜닝이 아닌 거. 격벽 철거는 잘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어 열림 방식도 변경이 불가능해요. 미다지인데 여다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안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는 되는데 오토바이 거치대는 안됩니다. 튜닝 스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참고로는 여기까지만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꺾기, 번호판 당연히 안되고 옆보기 좌석 안됩니다. 그리고 회전의자 설치는 불가합니다. 그러면은 아 이게 이제 오토바이 거치대인데요. 자전거 거치대랑 다르게 생겼고, 봉으로 해서, 그, 음, 견인 봉으로 해서 결탁하는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심화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아, 요거는 격벽에 대한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격벽을 탈거를 하면 안 되지만, 요렇게, 아,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 또는 최대 적재량 50%의 하중을 가할 때 300mm 이상 변형되지 않아, 않는 격벽으로는 가능할 것, 가능하다. 요거는, 어, 이미 개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 접이식 격벽으로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튜닝이 가능하다는 거, 경미한 튜닝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트럭 캠퍼에 대한 건데, 트럭 캠퍼는 단속 대상입니다. 아직도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어, 승차 장치를 이미 변경하는 것은 안되는 건잘 아시죠? 좌석 탈거, 역보기 좌석, 회전 장치 이렇게 회전 장치를 변경하는 것도 요거는 어, 튜닝이 어, 경미한 튜닝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장 어, 네 탑차를 캠핑카로 하는 거, 이게 조금 이제 그 이렇게 해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이럴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누가 봐도 여기는 캠핑카다. 예를 들면은 음, 제작차에서 판매하는 캠핑카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해갖고 다니시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냉장고는 고정형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싱크대다. 수도꼭지 이렇게 달려있고 싱크대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 이게 좀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겠어요 이건 누가 봐도 침상이구나 하는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단속의 대상이 되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박스를 이렇게 이제 법 개정전까지 다니실 분들은 박스를 이렇게 짜고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다니는 형태로 이거는 뭐. 박스도 있고 뭐 이것도 있다 이런 형태로 어, 하시는 게 주, 아, 아직까지는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 단속 대상이 될수 있다 딱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교통안전공단 요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 루프탑 텐트는 된다 경미한 튜닝이 된다 이런 어닝도 된다 어닝의 경우에는 길이가 중요한데요 어, feel 하우스 휠하우스 여기까지 있잖아요. 휠하우스를 넘지 않아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휠하우스까지 이게 회전축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휠하우스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을 지켜주면서 자동차 검사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루프박스, 여기 되는 사진 나오고요. 루프 캐리어와 가로바 이것도 되고요. 그리고 내부 방음재. 요거는 경미한 튜닝이 들어갑니다. 자전거 캐리어. 보조 번호판이 필수예요. 요거 안 달면은 300만 원 벌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번호판이 자전거를 달면 번호판이 안 보이니까 요거 보조 번호판은 꼭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루프백. 경미한 튜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어, 경미한 튜닝이 롤바, 루프캐리어, 루프탑, 텐트로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닝의 경우 있잖아요 어, 어닝의 경우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의 경우 이런 롤바나 루프캐리어, 루프탑 이런 어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용, 승합 밴. 픽업형 화물차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닝도 그냥 화물차 시티밴이나 이런 화물차에는 어닝을 달면 이건 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의를 해야 되겠다 밴이면 이제 르노마스터까지는 어닝이 되는 거예요 필타이어 라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스타렉스도 되는 거예요. 승용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 피검용 화물차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화물차에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